가장 멋진 집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이 집입니다 이와 뭐야 저게 부스대가 참 많습니다 봐봐라이 러니까 집이 잘 팔리는 거다 <웃음> <웃음> 바로 부스대 엄청 많다 이거 저기가 어, 뭔데? 그 시냇물과 개울도 있고 돌길도 막 지멋대로 깔아놨고 거의 뭐 미, 있는데, 민... 민... 인데 민... 민... 민... 자 수, 수영장이라서 어, 집이 잘안 팔려요. 그래서 수영장을 떼고 분수도 분수로 씁니다. 집의 완성은 분수대입니다. <웃음> 미쳤다. <웃음> 네다 달았습니다. 자 분수대. 자이 집에서 가장 분수대 하우스다 분수대 네,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 바로 차고인데요 <웃음> 차고에도 분수대가 있습니다 <웃음> 아니요 분수대, 분수대가 없는데가 없는데이 집이요 그래서 안 팔려 이 당근아 아아 아, 아. <웃음> 자 차고에도 분수대를 달겠습니다 <웃음> 지금 차고가 안되지 않나? 차 안들어가도 아네 안들어가도 된다 분수대가 있는데 뭐 있을 건다 있네요 어? 분수다 이것도 자 닫아줍니다 아니 괜찮네 어 괜찮습니다 자집안이 현관입니다 네이집 현관이 참볼품이었어네 그래서 현관이 분수대를 <웃음> 알겠습니다 화분을 채우겠습니다 문수대도 요렇게 달고 하나 더 달아줍시다 옆에 공간이 남아있으니 사악해 뭐가 사악한거죠? 이래야 집이 잘 팔리는데 집이 고통받는 소리가 다들린다이집 문을 떼버리고 문을, 문을.. 아 문을 어. 그냥 놔둡시다 문을 떼버릴 수가 없네 문짝을 그니까 문짝에 분수대를 달아주시다 집주인 응. 운다오 자 방문하겠습니다 야 정말 잘 사는 집이죠 아니 나무 꺼져 <웃음> 나무 꺼져 분수대로 마무리하십시니다아 방송 왜 이래 끓이냐 졸리게 먹네 그런가? 로또 그냥 그런거 같음 당근이라서 그런거다 아이거분수대때 아, 분수대때문에 분수대 렉걸렸다 <웃음> 그나 분수대 뭐 분수대? 이 나쁜 녀석 니, 니가 그러니까 집을 모르는거야 임마 어? 싱크대다 자 거실은 너무 내 네, 볼품이 없습니다 <웃음> 또야 <웃음> 안 돼! 네, 옛날보다 확실히 보기 좋아졌어 자, 여기는 거실입니다. 야, 이 부수성애자야. <웃음> 이런, 이런, 이런 추잡한 가구가 있으니까 집이 안 되는 거야. 이런 집은 없, 뭐야? 없어져야 돼. 자, 거실 입구를 없애고, 일단. 카페트 없애고. 소파 없애고. 아, 너무, 너무, 너무 귀찮습니다. 번거롭고, 짝이 없습니다. 아니, 적당히 없어요. 불쌍하잖아요. 와, 바깥 경치를 보세요. 우와. 이러니까 지금 잘 살려. 아예 바깥, 아예 바깥 경치. 아예. 거실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. 막나가네, 막나. 네, 거실을 리모델링 했습니다. 예전보다 확실히 보기 좋졌죠. 네 거실, 네밥 먹는 곳도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. 이런 건다 뜯어내야 됩니다. 한 시간에 벌써? 벌써 한시간니 아, 그럼 테이블하고 의자를 다시 깔아보도록 하죠. 어 자, 이게 테이블입니다 네, 이건 의자고요 이건 의자고요 의자 형태가 좀... <웃음> 그리고 아까 위에 접시가 있었죠 접시도 올려보겠습니다 이야, 저게 접시다 자, 그 다음에 양초 됐습니다 <웃음> 와... 어 보이자. 방송 너무 바뀌데 고추장스러운 건 떼버리겠습니다 와, 집이 정말 좋습니다. 네, 여기도 좀 보기가 흉하네요. 이러면 손님들이 그냥 나갑니다. 손님들이 그냥 나가는데? <웃음> 당연하지, 임마 됐다, 이제 손님들의 이목구비를 끌수 있게 됐다. 집목구비, 이목구비가 이목구비 가리지 않나. 나 계단도 노출합니다. 계단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. 됐어, 이런 완벽해. 아 이런 계단은 없는 게 낫다, 애초에. 됐다, 이제 2층을 가봅시다. 2층입니다 네, 2층에는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. 네, 침대가 공간을 너무 많이 찾았는데 좀 새로운 침대를 좀 넣어보겠습니다. 네, 이게 침대입니다. 좋습니다. 침실도 다 꾸몄고 와, 이 방이 왜뭐 이리 많아? 와, 왜? 화장실은 손밟게 없네. 화장실에 화장실이 있지. 근데 이 방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. 왜? 다 치워버리지. 그냥. 뭐, 침대하라졌다 침대 침대가 하라졌다 뭐, 침대 지금 다시 놓고 있구만. 자, 침대. 자, 이 밤도 정말 못구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걸로 좋아하겠습니까? 이제 좀 아이가 지내는, 노는 방답네요아 여기가 조금 볼품이 없네요 제가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죠 오케이, 그다음은 옥상입니다 이게 안 올라가네. 됐다. 집다 지었다. 리모델링 완료한 집입니다. 이게. 보십시오. 대단하지 않습니까? 야, 정말 여 지었다. 야, 이 집이다. 이게. 자. 미성 이집 얼마에 살래? 그쯤? 한한 번만 더 제대로 볼게. 오케이 여기가 정원입니다. 어. 정원. 자 그리고 옆부분. 너무 좋고요. 그리고 뒤에 있는. 또 정원 두 번째. 오 뒷길. 테라스 오. 테라스. 테라스까지. 선벨드도 있고. 와 테라스 좋습니다 클라스가 한점 1점 자 뒷부분이 약간 좀 허전하네요 와 네, 저거 옆에 저거 뭐야 네 돈이 좀덜 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<웃음> <웃음> 저게 뭐야 <웃음> 됐습니다 자 외관은 다 둘러보셨죠 외이 외관, 외관입니다, 외관. 자,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. 자 현관입니다, 현관. 이게 현관입니다. 아 진짜. 네, 이거는 아, 거짓입니다. 거진. 아, 혼종이다. 와, 그, 와. 그, 와. 거짓입니다. 야, 거진. 어쨌든. 에리시오 맞아있다. 이게 바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식탁이랑 의자가 있습니다. 아, <웃음> 의자 맞아 저런 거저그 인용. 1층1층에서그 거실에서 밖에 보이는 그 뷰가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. 보십시오.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? 와. 야외 테라스까지 있고. 그, 야외 테라스까지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층의제 하이라이트는 차고입니다. 보십시오. 이게, 안, 이게, 이 집을 안살 수가 있겠습니까? 차고가 이렇게 멋진데. <웃음> 차고, 차, 차고 그 자체다. 그 다음에 2층으로 가겠습니다. 2층도 정말 좋은 집입니다. 보십시오, 이집 보십시오. 분수대가 반겨주죠. 자, 첫 번째 침실입니다. 상당히 펴, 포, 편안해 보이네요. 야. 특색이 없는 화장실이 있고 여기가 두 번째 침실입니다 와 침실 저거 바깥 저거 완전 상당히 크거잖아. 좋습니다 와이 창문에 딱 자고 일어났을때딱 창문으로 딱 저게 보이면은 이야 어... 완벽하다 와 정말 좋은 집입니다 자이 집을 보십시오 와민석이 뭔데? 입니 애기방, 애기방, 와. 애기방입니다. 이런 애, 애들이 안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? 와, 최고의 놀이, 놀이 시설에다가 저것도 아, 놀이 있고. 야. 자, 이게, 좋은데? 바보, 꾸의집입니다 민성하우스. 아. 이집의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. <웃음> 전세로 54억입니다. <웃음>